이번 영상은 2010년 소렌토알 2.2 DPF 장착 차량입니다. 영상을 보면 배기 머플러에서 매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DPF가 있는데 매연이 나온다? DPF 내부 파손. 이젠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DPF가 달린 엔진들은 구조상 뒤로 매연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론상 그런 말이죠. DPF 자체는 일종의 필터이다 보니 필터의 여과보다 더 적은 것들이 있다면 뒤로 나올 수 있습니다. 차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신차들의 경우 배기 끝부분에 손으로 만져보면 연필로 문지르듯이 미세하게 묻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PF의 파손은 엔진 노화의 결과물로 보셔야 합니다. 흡기 시스템의 카본 누적으로 인한 공기의 기통감 불균형으로 생기는 매연 인젝터 내부의 마모나 카본으로 인한 노즐 분량으로 발생되는 분사 시 무화 불량 분사량 불량 분사 후 발생되는 후적 또한 기계적 성능 저하로 인한 엔진 오일의 유입도 d p f 의 고장을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차량의 문제는 DPF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객께서 주행 중 수분경고등이 점등돼서 서비스 업체에 입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연료필터에서 수분이 나오고 쇳가루가 나와서 연료라인 전체 교환, 견적이 300만원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후 주행중 악셀을 밟아도 차가 나가지 않는 증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기진단 결과 정상을 보였고요 쉬운전 중 증상 없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됐습니다. 대략 10km 주행했을까요? 정말 고객님 말대로 악셀 페달을 밟아도 엔진은 무반응을 보입니다. 쉬운 전후 진단기를 보니 터보의 고장까지 보였습니다. 이건 완전 종합병원 수준입니다. DPF 대략 120, 연료라인 문제시 300, 터보 100만원 정도 잡고 이것저것 수리 시 600은 봐야 합니다. 과연 이 연식에 수리를 할까요? 대부분 폐차나 차량 구입을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고치려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정비사는 자동차의 고장을 고치면서 고객의 마음까지 치유해야 한다. 저희 사장님 영업 마인드입니다. 연료필터 교환시 약간의 이물질과 색가루는 미세하게 나옵니다. 원칙적으로는 나오면 안되죠. 만약 많은 양의 색가루가 나온다면 연료 시스템의 정비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쏘렌토 R의 경우는 터보의 불량으로 발생되는 가속 불량의 현상은 있지만 시동 꺼짐, 시동 지연의 증상은 없었기에 조금의 희망을 가져봅니다. 연료장치에 있는 수분은 윤활성이 없기 때문에 연료장치의 마모를 일으키는데요. 연료 시스템 중에서 고압 펌프의 마모가 제일 먼저 생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쇳가루는 인젝터의 고장을 만듭니다. 연료 필터에 쇳가루 발견시 먼저 고압 펌프에 있는 조절밸브를 검사해야 합니다. 조절밸브에 다행히 쇳가루는 없고 수분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인젝터는 전용 장비에 장착, 분사량 테스트 후 인젝터 수리로 진행하고 수분이 있는 연료탱크는 청소로 마무리합니다. 만약 운전을 계속하셨다면 수분으로 인해 연료 라인 초토화는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디젤이든 휘발유든 LPG든 연료 필터는 주기적으로 교환하시고 교환시 연료 라인의 이상 유무도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작업 후 자동차의 상태는 정상적인 컨디션을 해보겠습니다. 견적 또한 3분의 1 정도로 나왔고요 정비를 하다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리비 부담으로 운행하시다가 더큰 수리비가 발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정비를 하면서 운행하시길 바랍니다.